오늘의 주제는 복음은 괜찮아다. 괜찮아.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려면 뭘까? 저는 괜찮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지금의 신앙은 너희들은 안괜찮다고 하는 것 그게 신앙의 정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안 괜찮으니까 교회도 열심히 나와야 되고 그냥 좋아서 나오는게 아니죠 교회 열심히 나와야 되고 11조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예. 그리고 안 괜찮으니까 맨날 회개하라 그러고 그죠 회개하지 회개하는 것이 잘못했다고 기 하는게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처럼 어. 죄책감만 심어주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어, 죄책감이 심한 사람일수록 권위에 순종적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교회가 어, 여러분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웃음> 복음이 괜찮아다. 왜 괜찮아다? 인가? 두 번째. 하나님은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인간. 예. 자, 그래서 인간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우리는 인간이니까. 자, 인간은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은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존재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아무 죄도 짓지 않고 그냥 정말 깨끗하게 사는 것일까?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원한다기 보다는 죄를 지어요. 죄를 지어도 죄를 짓되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인정하고, 그 죄를 속히 회개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는, 원하시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죄를 질때 죄를 질때 지을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러나 빨리 속히 회개할 수 있는 사람 물론 회개는 가던 길을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내가 왜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괜찮은 사람 자, 무슨 말이냐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나 혼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다면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이미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인간은 자기 스스로 정의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또 그렇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했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제대로 된 해석을 존재론적인 해석을 할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어요. 온전한 존재. 완전하지는 않아도 온전한 존재가 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계속 비하하거나 지나친 죄책감에 눌려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건 별도의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 말하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괜찮다. 예, 괜찮다. 넘어져도 괜찮고, 실수해도 괜찮다. 괜찮다. 복음은 괜찮아이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한 5분 정도, 짧죠? 짧으니까 좋죠. 아주 짧게. 예, 또 그래야 또 짧아야 다른 분들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